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은 온대 기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학습을 하면서 어, 세계에는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는데 그 까닭은 위도에 따라 태양빛을 다르게 받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도에 따라 태양에너지를 다르게 받기 때문에 세계에는 어,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가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가장 더운 지역인 열대기후에 대해서 학습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온대기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온대지역은 어떤 곳일까? 제목에 나와 있어요. 일단 온대기후의 특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 기후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어, 영하 3도에서 18도가량, 어, 맴도는 지역입니다. 온대 기후는 주로 중위도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데요. 어, 중위도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이 온대 기후의 특색, 어, 첫 번째는, 어, 먼저, 계절에 따라 태양의 고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태양의 고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 사계절의 계절 차 계절의 그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절별 강수량의 분포에다가 여름철 기온에 따라 온대 기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어첫 번째는 어 온대 계절풍 기후 그리고 두 번째는 서한 해양성 기후. 그리고 세 번째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온대 기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온대 계절풍 기후, 그리고 두 번째는 서한 해양성 기후, 그리고 세 번째가 지중해성 기후인데 오늘은 우리 오늘은 여기 온대 계절풍 기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대 계절풍 기후라고 하는 거 계절풍이라는 그 용어가 나왔는데요. 계절풍이라는 건 무엇이냐? 계절풍이라고 하는 거. 계절풍. 계절풍은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바람을 온대 계절풍, 계절풍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주로 여름에는 이렇게 바다에서 대륙으로 그리고 겨울에는 대륙에서 바다로 바람이 많이 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온대 계절풍 기후는 주로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그리고 북아메리카 대륙 동쪽에 많이 분포하는데요. 유라시아 대륙 동쪽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우리나라 붙어 있지요.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 그리고 북아메리카 대륙 동쪽 끝에 어그 계절풍 기후가 분다라는 것이고 특징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기온의 연교차가 크고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크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추울 때는 무지하게 춥고 더울 때는 무지하게 덥지요. 연교차가 큽니다. 그리고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도 크지요. 우리 여름에 장마일 때는 비가 많이 오지만 그외 다른 계절에는 비가 많이 오는 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겨울에는 유라시아 대륙 쪽에서 북서 계절풍이 걸어와서 춥고 그 러시아나 이쪽에 차가운 공기를 싹 쓸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한랭 건조, 춥고 건조하다. 겨울 되면 푸석푸석해지는 거. 그리고 여름에는 북태평양에서 남동 계절풍이 불어와 고온 다습하다 바다 쪽에서 바다의 습기를 잔뜩 머금은 계절풍이 불기 때문에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다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우리나라의 특징은 겨울에는 한랭건조하다 겨울에는 한랭건조하고 춥고 건조하고 여름에는 고온 다습하다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기, 조금 기억해 주실만한 개념은 바로 이 계절풍이라는 개념입니다. 계절풍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바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개, 온대 계절풍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온의 연교차가 크고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크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유라시아 대륙 쪽에서 계절풍이 불어서 춥고 건조한 날씨, 그리고 여름에는 바다 쪽에서 계절풍이 또 불어와가지고, 어, 덥고 습기가 많은 날씨가 된다. 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온대 기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온대 계절풍, 우리나라 같은 날씨. 그리고 내일은 서한 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